안녕하세요. 돈파는 가게 대표 사원 김강주입니다. 경제 읽어주는 남자 조성현입니다. 오늘 경일남 조성현 소장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네. 2년 연속 마이너스는 없다. 제목이 아주 기대만땅입니다. 아, 아, 저도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예, 올 1월은 주시장이 조금 가볍게 출발했으나 예. 올한해 동안 계속 이럴까 경기침체 여러가지 시장을 걱정하시는 또 분들도 많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2년 연속 마이너스는 없단다. 그게 올해잖아요. 네, 예, 2021년이죠. 굉장히 기대가 많을 듯한데 이게 근거 가 없는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 아니죠. <웃음> 아, 그러면 큰일 <웃음> 예, 나죠. 네. 자, 이 이야기는 개인적인 의견이죠. 그래서 듣는 네. 분들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년 연속 마이너스는 없다. 근거 없는 자신감은 아니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하나씩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죠. 예. 어, 여러 자료가 좀 있습니다만은, 예. 일단, 예. 어, 미국이 1950년 이후, 예. 어, 자료입니다. 예. 한국 같으면 6.25 전쟁이 생각나네요. 그렇죠. <웃음> 어, 1950년 이후 자료니까 지금부터 70년, 70년이 넘는 예, 자료예요 예. 그런데 그럼 마이너스 한 적이 있느냐? 두번 있었어. 두번 있었어. 네. 어, 언제 언제 있었냐면은, 1970년대에 뭐가 있었죠? 오일쇼크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국 경제도 굉장했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1974년 그 오일쇼크 때, 음, 그때 3년 연속 음, 마이너스가 아, 있었어요. 그때는 3년, 3년 년 네. 연속 마이너스가 네,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2000년대 닷컴 바블 때도 네. 3년 연속 마이너스가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이런 마이너스는 있었습니다만은 70여 년의 역사 속에서 음, 어. 두번 있었다는 거 어. 희박한 확률이라는 그러네요. 거죠. 그러면 바꿔 생각하면 지금의 경기침체 그렇죠, 걱정하는 그렇죠. 것 네, 네. 1970년대급인지 네, 네. 2000년대급인지 그걸 생각을 어, 해보시면 어, 되겠지만 네. 과연 어 미국을 본다면 네. 현재 노동시장의 얘기라든지 네. 미국의 소비자 시장의 얘기라든지 본다면 과연 (1970년대나) (2000년대) 급이 될 건가 음. 그렇지는 않겠죠 예. 뭐 우리나라도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음. 늘 어렵다고 하는 얘기의 연장선상에 어느 정도에 와 있지 우리나라도 보면은 (IMF급의) 지금 위기이냐 예. 그 정도는 아닌 건 아, 다시 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어떠냐 미국은 한두 번뿐이 없어서 음. 어 차치하는데 우리나라는 자료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음. 2000년 이후에 2년 연속 하락이 여지, 지금까지 없었어요. 아, 2000년 이후에 2년 네, 예. 연속 하락은 한 번도 없었다? 한 번도 없었다는 예. 거야. 아까 얘기했지만, 미국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 다큰바블이 음, 있을 때 음. 하락이 있었, 2년 연속 하락이 있었었는데. 그때도 한국은 2년 연속은 없었다? 2년 연속은 아니었다는 거요 사실 거죠. 한국이 아, 아. 그 IMF 때 기업 체질에선 엄청나게 그렇죠. 하게했어요 그때도, 그렇죠? 그때도 IMF 때도 1년 음, 1년. 음, 그때도 예. 1년이었어요, 1년. 그때도 1년이었어요. 자, 그렇게 본다면 2년 연속 마이너스는 없는데, 음. 여기서 이제 슬쩍 참고로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중국이나 또 이런 데는 아니에요. 예, 아니고. 수시로 몇년 동안 마이너스가 돼요. 예. 이 얘기는 뭐냐면은 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체질화돼서 시스템에 대 음. 시스템화된 국가들은 예. 이러한 그, 어, 그, 중앙은행이라든지 음. 정부의 재정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음. 방어해내면서 빠른 회복을 도모를 하는데, 예, 예. 아직 개발도상국에 예. 있는 나라들은 그런 시스템이 좀 부재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나라도 역시 이제 선진 시스템에 어느 정도 접목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회복하고 있지 않나 하는 예, 예. 기대감 하나 얘기를 하는데, 자, 이와 관련돼서 한번 자료를 보시면 자,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인가요? 아, 이게, 이게 미국이고요. 이게 1950년부터예요. 자, 1950년부터 예, 지금까지 예, 한 70년 예, 지금, 이상. 네, 예, 70년 이상. 아, 아까 제가 7 0년대도세번 연속인데 2년 연속이네요. 아, 네. 예. 74년에 올월1 9일 왔을 때. 2년 연속. 2년 연속 마이너스가 이렇게 됐었어요 자, 그러니까 됐었어요. 빨간 선 그쪽을 옆으로 보면. 예, 공균선 0 이하에서 보면. 그렇죠. 1년짜리 마이너스는 여럿 있다고. 여럿 있죠. 1년짜리 마이너스 이예 있을 수밖에 없죠. 아니, 그렇죠. 플러스가 이렇게 높이가, <웃음> 이렇게 높은데, 마이너스가 예 당연히 조정을 그렇죠. 받아야죠. 그리고 또이 그림에서 확연히 드러나는 것은 플러스가 훨씬 많다. 그렇죠. 이게 이제 자본주의는 계속 추세적으로 성장한다. 이렇죠 그렇다고 맥락이. 계속 플러스이고 마이너스 있지만 2년 연속 2년 인정은 연속. 없었다는 예 거죠. 예, 예, 예. 두번 연속 얻었던 그렇죠. 인적은 전체적으로 두번 밖에 없네. 네, 없습니다. 아, 어, 음. 자, 작년에 어쨌든 마이너스 였었죠. 예. 어,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과거에 이렇게 2년 연속 마이너스를 보였었는데, 예. 그렇지 않고 음. 마이너스를 보인 해. 예. 뭐냐면 미국의 S&P, 아까 그 지수가 음. 미국의 S&P 지수예요 예. 미국의 S&P 지수에 보면은, 어 마이너스를 난 다음 년도 아까 음. 마이너스 논거 계속 보셨잖아요. 그렇죠. 예. 한번 앞으로 다시 가볼까요? 표를 보시면 좀 알겠지만요. 이 마이너스가 난 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마이너스가 난 나고 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다음에는 예. 평균 상승률이 20% 이상 됐어요. 여기가 아, 20% 거든요. 예. 여기가 20%인데, 마이너스가 난 다음에는 음. 평균 상승률이 20%였어요. 20%가 넘었어요?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난 해에는 대체로 예, 그 다음에는 그것은 아니었지만 예, 그그 그렇죠. 것이 아닌데도 조금 있지만 예, 예. 상당히 크게 많이 올랐어요. 예, 상당히 크게 올랐어요. 음... 두 번째는 어 20% 이상 빠졌을 때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아니라 예. 마이너스의 정도가 심했을 때, 예, 예 이제 폭락했을 20, 때, 그렇죠, 그렇죠. 20% 이상은 폭락이라고 예. 얘기했죠. 예. 경기 침체 뭐 이런 운을 음. 할 때인데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 이렇게 음. 많이 빠졌을 때는 평균 27%가 상승을 했어요. 지난해에 S&P가 20% 이상 빠졌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다시 이제 돌아갈게요. 음. 자. 미국이 S&P500이 음. 마이너스가 난 다음 연도에는 예. 대략 20% 이제 2년 연속 음. 마이너스가 아니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예. 작년에 마이너스였으니까 음. 올해 그러면 은 상승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상승할까도 궁금하잖아요 일단 20% 이상 상승한다고 과거 역사적 통계를 그렇죠. 보면 그렇죠 아까 그렇게 예. 됐죠 그 다음에 20% 이상 하락한 연도 다음에는 평균 27%가 상승을 음,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마이너스 다음 연도 20% 상승은 그 전해에 예. 그 앞전 연도의 상승률을 일단 따지지 않고 그렇죠, 그렇죠. 평균은 예. 20% 그렇죠. 올랐는데 예, 예, 예. 그 가운데서도 그그 그 전년도의 폭락 20% 그렇죠. 이상 빠졌을 때는 어, 오히려 더 많이 올랐다고 어. 러면다 어그 여파로 인해서 아직도 경기가 회복이 안 돼가지고 주가가 더 오를 거가서는 아닌가 하는 염려가 또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음. 그런데 에, 경제의 상황과 상관없이 기저 효과나 이런 걸 통해서. 주가는 27% 이상 상승을 했다는 음.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랬다고 한다면 적어도 평균적으로 본다면 올해 그럼 2년 연속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전제를 할때 예. 올해 얼마나 상승할 수 있을까요? 한 20% 상승하고 음. 적어도 20%, 예. 많게는 27% 이상도 그렇겠네. 상승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난 아까 우리가 그래프를 보았지만 네네. 어떤 해에 크게 떨어졌던 해는 네네 아, 근데 뭐 경기 침체나 지난해처럼 금리 인상나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있었을 텐데 예, 예, 예. 네. 사실 그게 경제 사이클로 보면 그 다음에 바로 회복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회복하고 상관없이 주가는 올랐다. 네, 경제 회복과 상관없다는 상관없이 주 상관없이 주식 시장. 예, 예 주식 시장. 예, 주그 점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커요. 예, 그 그렇죠. 그서 예, 경제. 예. 그래서 뭐 그런 걸제 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올해 음. 투자 시장을 좀 모색을 해본다면은 어떤 거 하는데 여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음. 하나 또 말씀을 드릴 부분은 뭐냐면 아까 경제 회복과 상관없이 주가는 올랐다고 그랬잖아. 요그 예. 얘기는 뭐냐면은 어 EPS 주당 순이익이나 순이익과 관련 관련성보다는 음. 어 일반적으로 초창기 상승 초기에는. 변동성이 좀 심해질 수가 있어요. 음, 변동성이. 변동성이. 예. 그러니까, 이제, 보통, 어, 이중바닥을 치고 나면은 음. 주가는 뭐, 바닥을 다 다지고 올라간다 그러는데, 이런 때 많이 빠진 다음에는 초창기, 초, 초기 보면은 음. 뭐, 이중바닥이 아니라, 삼중바닥, 사중바닥, 멀티바닥, 이런 예. 얘기를 <웃음> 예. 하거든요. 초창기에, 그, 상승하는 초기에 있어서는, 음. 어, EPS의 어떤 변화나 증가나 이런 요소보다는 변동성에 좀 주의를 하면서, 음. 어, 투자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는 어, 조언을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예. 자, 오늘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일남 조성연 소장님과 함께 2년 연속 마이너스는 없다. 아주 처음 시작할 때는 이게 근거가 있는 거야. 혹시 근자가 많이 나와고 어쩌다 의심하면서 시작했는데 네네. 듣고 보니까 네. 일리가 있는 거죠. 네, 예. 맞습니다. <웃음> 일리가 있습니다. 물론 이 일리가 있는 것이 실제 우리가 개런티 보장을 할수 없으므로 예, 예. 예, 투자에 참고해 주시고요. 어, 오늘 함께한 이 시간도 올 한해 투자를 준비하는 분들께 조금 인사이트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